타투가 군뎅이라가지고 그냥 자랑스럽게보여주거든요 <웃음> 이곳이죠? 예군뎅이려요됐 <얘> <목소리> 엄마가 오늘은 뭘할거냐면 뭐 물구나 무서에 도전을 해볼 건데 엄마가 울고 나면 서기를 할수 있게 우리 서울리가 엄마를 잡아줘야돼 알겠지? 야 봐봐 울고 나면 서기 주워 와 네가 안 잡아줘서 네가 안 잡아줘서 실패했어 잡아줘 봐, 잡아줘봐, 잡아줘봐, 닥트야, 이리로 와봐, 닥트야, 닥트야, 나좀 잡아줘봐, 닥트야, 봐봐, 잡아. 봐봐.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, 막 머리가 이렇게 그래 코에 힘. 나 봐봐. 어? 아,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. 그러면은, 이렇게 등받이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으려나? 넘어갈 곳이 없으려나? 아니 이게 아닌데 미친냄고 깨우쳐!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?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나, 나, 나 진짜 이상한 손으로 쳐다봤어 여러 물구나무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기다려봐 할수 있어 기다려봐 내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랬어. 자, 머리를 박치고! 자! 봐봐! 자, 꽃이야! 봐봐! 야! 봐봐! 됐지? 됐지? 됐지? 보여줄까? <웃음> 심하겠나 보고있어 나를 아, 엄마 이제 어지러... 어때? 아, 엄마 머리 아파 아프...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?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? 아, 진짜... 엄마, 어디로... 아... 아, 어머... 엄마 어디 가? 엄마 어디 갔다니까? SHUT <놀람> UP! <목소리> 음, 아, 아.. 아파. 아, 아, 야 봐. 엄마가 이렇게 해서, 응? 이렇게 딱 해서, 봐봐, 물고나무지지 닥치야, 가봐. 했어, 섰어 닥치야. 왜물고나무 살리 안 잡니? 닥치야. 내말 보고 있니? 아니 이거 원래 물고나무 소리야. 다리가 벌어지는 건가? 왜 다리가 안 부어지냐? 잡아쳤네. 여기 여기 봤어? 아백소리야 다른 못 봤지 아무도.